게임 산업과 e스포츠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프로게이머라는 직업도 전문성을 가지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LOL은 월플레이어수 1억명을 돌파할 정도로 인기있는 게임이었고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이 필요했는데요 오늘은 이런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LOL 프로리그에서 프로게이머들이 흘린 눈물을 주제로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쪼도에서 그렇게 잘한 편이 아니에요. 사실 오늘 승리의 조역은 진짜 저를 제외한 진짜 도도가시나 또 재걸이나 상수영이나 누리형이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좀 어려워서 어머니가 계속 일을 도맡아서 이제 일, 이런 자리에서 살아간다고 많이 하고 싶습니다. 약을 맨날 먹고 있는데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타이거즈 팀에서 결승을 네 번째 하잖아요. 근데 다 준우승을 해가지고 <웃음> 되게 n 고생이 o i n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고 o go to the h o u 아 프레이더 형이게 우세요? 지금 는데 이렇게 아 근데 되게 서럽게 울더라고요 네. 그니까 옆에서 제가 저번에 우승했을 때도 옆에서 재거령이 울어서 저도 눈물이 얼큰 났는데 이친구보 우니까 계속 저도 눈물이 나네요 네. <웃음> 가장 힘들었던 시기 중 하나였는데 이번 서머에서 좋은 형들 만나서 우승해서리에서 너무 기쁘고 올해는 롱주 팬들도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아 <웃음> 렉서스 포탑 체력이 더 줄게 되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아 이거 첫 번째 승리에 대한 감격인 것 같은데요 네. 네. 너무 힘들었거든요 사실 이 게임 내가 내 자체 저... 이 소라카가 하는 <Aufs3> 부담감이 정말 엄청났을 거예요. 한발 걷는데 이렇게 눈물이 나옵니다. 네. SK라는 무대에서 한발 걷는데 이렇게 네. 힘든 눈물이 나옵니다. 진해요. 블라인드 피게 제왕이라는 소리가 들었어요. 퇴화 시이 저렴한 옷이네요. 이 진짜 정말 창단이었죠. 정말 정말 어두웠던 진해오가. k s we know that that may be it on their season. Devastating thing to watch. This was supposed to be the year where KSV got over their World Championship and were able to actually win on Korean soil. And you can see for crowd how much it means. Yeah, this is, uh... ...inconsolable on yeah. his screen. They've never felt this feeling. A group of five. They were put together to beat SK Telecom T1. It's not the time they wanted. It's not the Spring 2017 final. But it is a victory for Katie Rolston. And never were there those, those moments f o r deft in this series as. t e a m e 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Um, 일단 저한 저한테는 좀 많이 실망한 한 해였던 것 같고. 원들한테는좀 오랫동안 잘 따라와 줬는데 좋은 결과를 못 가져다 준것 같아서 좀 미안한 것 같아요. 首先，今年一年是对我自己非常失望的一年。队友们都做得特别好，然后没有拿到很好的，没有得到很好的结果，感觉很对不起他们。 좋은 결과가 나서 정말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작년에 굉장히 좀 성적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좀 작년 저와 같이 뛰었던 SKT 팀원들이 와줬는데 좀 약간 작년에도 우승을 많이 할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좀 못해줘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맞지. 아, 그죠 예. 아 여기 앞서서 뱅은 봤습니다만 예. 왜 이렇게 해. 아. 내. 힘든 게. 네. 저번에 했을 때랑 너무 달랐어 어, 지난번에 했을 때랑 달라서. 어. 한정에 자기가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문항들이 많아서 좀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상욱 선수가. 두 번에는 너무 달라서. 음 너무 달라서. 네. 네. 감정 한 번도 안 들여다봤죠? 자기 감정. 잘. 어... 최근에는 좀... 몰라고 하긴 해요. 음. 네라고 해요. 네, 관련은 네. 좀... 약간 물어보는 네. 것 같았어요. 어, 내 자신을. 옛날에다가 옛날에 내가 3-0 vs SK Telecom You can see the emotion o n the Samsung Galaxy Player's faces That is an entire year waiting to get back to this moment, waiting for the rematch, and they made it count. Every single play I talk e d about revenge against SKT, they got it, Faker is destroyed.